많은 것이 디지털화 되었지만 살다 보면 봉투 글씨를 써야 하는 일이 은근히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폰트로 인쇄되어 나오는 봉투도 많습니다만 직접 손으로 쓸수 있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에게도 훨씬 특별한 느낌을 주겠죠? 오늘은 경조사 봉투에 글씨 쓰는 방법 그리고 서체별로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조사 봉투에는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결혼식 축의금 봉투가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조의금 봉투가 있죠. 먼저 축의금 봉투입니다. 식장에 가보면 미리 인쇄해 둔 봉투가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봉투들 사이에 나만의 특별한 봉투를 내밀고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깨끗한 봉투를 준비합니다. 봉투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봉합선 있는 쪽이 뒷면이고 판판한 면이 앞면입니다. 앞면 중간쯤에 글씨가 들어가면 됩니다. 축이금 봉투에 쓰는 문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축결혼이라는 문구가 있죠. 세 글자 모두 온전히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봉투 글씨를 쓸 때에는 붓은 좀 과하고 펜을 쓰자니 좀 빈약해 보이므로 붓펜이 적당합니다. 부 펜은 필압에 따라서 굵기 변화를 줄수 있는 펜입니다. 처음엔 좀 낯설겠지만 그 느낌을 살짝만 연습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정자체인 해서입니다 깔끔하고 알아보기 쉬워서 가장 많이 쓰는 서체죠. 예서체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서체는 주로 기업의 로고나 간판 등에 쓰이는 웅장하고도 친근한 느낌의 서체입니다. 그런데 축결혼 말고도 축화혼이라는 문구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축결혼은 남자측에, 여자측에는 축화혼을 주로 씁니다. 이 글자는 빛날화이지만 꽃 퍼도 되거든요. 꽃다운 혼인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되니 아무래도 여성 쪽에 맞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잉크가 다 마르면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이름은 좌측 하단에 쓰는데 이것은 겸손의 의미가 담겨있죠. 앞에다가 버젓이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은 결례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홍길동 이렇게 이름만 쓰기도 하지만 근정이라는 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정은 삼가드린다는 뜻으로 조심스럽고 더 예의를 갖추는 느낌이죠. 지금까지 한자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요즘은 한글로도 많이 씁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잘 살아라 등등 비교적 자유로운 문장으로 쓸수 있겠죠? 저희 펜글씨 강의 영상을 보시면서 정자체의 기본기를 익히신 분들은 붓펜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격조있는 글씨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면을 한글로 썼다면 역시 뒷면에도 한글로 이름을 쓰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축의금을 내는 경우라면 나란히 두 개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이제 조의금 봉투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보다는 더 조심스럽고 정중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문구는 부의입니다. 부의 입니다 부의부 자는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와 음을 나타내는 부자가 결합된 형성 문자입니다. 의는 법도를 이르니 돈으로서 어려운 때 서로 도움을 주는 전통이 담긴 말이죠. 의 또는 근조라고 써도 됩니다. 근조는 삼가 조문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로 추도나 애도를 써도 되겠습니다. 뒷면에 이름 쓰는 자리는 축이금 봉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아래에는 근상이라고 써서 삼가올린다는 의미까지 담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한자가 어렵다면 한글로 쓸 수도 있긴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쓰는데 고인과 명복 정도는 한자로 써서 혼용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길어서 두 줄로 나눠 쓰는 경우에 먼저 쓴 글씨가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진심을 담아 조의를 표하는 마음가짐으로 단정하게 꼭 달필은 아니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꼭꼭 눌러 쓴 글씨에는 마음이 담기게 마련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경조사 봉투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트레메인 격식과 전통을 지켜서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뿌리가 깊어진 문자 속에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의해 새겨진 의미가 담겨 있음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